운전 중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2007-67920 제주지법 2007-279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전국버스 운전사업조합연합회와 2003년경 교통재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당해 약관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소의 1은 수용차를 운전하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의 2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종류는 기타 및 불상, 사망의 원인은 미상으로 기재되었고 부근 감정서에 의하면, 심장 좌전화 행지 및 우측 관상 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중등도의 동맥경화를 보인다고 적혀 있고,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지지되었습니다. 전신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소의 일의 사망을 과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소정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판단, 가 교통재해의 의미, 약관상 재해라는 규정의 핵심적인 의미는 외래성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한 것이 아닌 신체의 내부로부터 작용한 것을 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할 것입니다. 나 소의 1의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소의 1에게는 관상동맥의 병변에 의하여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운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하다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질병이 갑자기 발현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망인의 사망을 교통재해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